저도 가아 네. 요 사인 한번 네, 잘 계셨습니까? 금으로부터 네, 2012년도 최3회 네,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포함 예, 인사해 21명 중 14명이 예, 참석을 하셔가지고 성원이 됐으므로 어, 지금부터 어, 회의를 진행하시고 예, 간단하게 회장님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야, 다리가 불편이니 앉으세요. 역시 군이 보안이 참속 다음에 그다 고맙고 고마에 <웃음> 네, 대정선 그 다음에 그는 것이 네. 그다그이고동그이음 시간 내음에그다음시그 됐네 에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그그음에 네, 내가 회장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내 집사람이 상을 다해가지고, 마을에서 그렇게 성찬을 먼저 해가지고, 내려보여주시고, 또 뭐라, 몇 분은 직접 와서 그냥, 내일을 봐주시고, 어, 정말 고맙습니다. 또 오늘이 3월 날인데, 28일 날이, 통이다 보니까 그간 준비하려면 사전에 이사일을 한번 가져야지 네, 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냥 참월을맞춰보려고 네. 그리고 저전회부한고 하라던 시간이 있어야 했죠한 좀 오늘 좀이사야를 했습니다. 삶을 다니다가위라마을로 들어가서 직접 네. 말씀을 드리고 싶 여러 분들 적 적극 협조에 의해서 그 우리가 우리 종친의 가장 그전 몇십 년 전부터 했지만 한 수건했던 사업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습도로, 굳이서 알지만 나름대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여러분들의 습조나또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비교적 순조롭고 큰 뭐, 일정의 사고라든가 작업 잘 없던 모습,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순조롭게 지금 됐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4월 10일 전에서 완공을 되겠는데 다행히 그예정좀 마쳤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내가 직접 주위에서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서를 알게 지만 내 자신도 내생각은 나는, 내 생각은 나는 이상으로 훌륭하게 작품 됐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어요. 내 동생이 그 내고 전국 20, 전국에 그런 비석비가의비석 집이라고 하는데, 비가 사진을 쫙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동생을 나가고 있는데, 뭘 짜내갖고 나름대로 있는데 아마, 장담이하여라 전부 비가 얹다 내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내 스스로가 잡혀놓는 것이 아 여러분 봐서 알지만,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웃음> 지상사 유적지 복원 그 자체가 우리 문중 모두의 정신적인 지조이다 정신적인 지조. 그 할아버지를 한나로처럼 귀하고 짓는 부심력이 됐서 부심점이. 그래서 아주 소중하고 값지, 값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은, 저는 우리 귀가기 없었던 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우리 선조 세 분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가지고 충신이 되고 공신했다는 걸 자랑하지만은 묵직 증거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랑할 줄도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소위 그보공공파를 하지만은 이 지적시대에다가 고향을 두고 여기서 살거나 여기서 나가지고 밖에 나갔거나 하네 이 지적시대란 마을에서 고향을 좀 우리 후손들 입장에서는 아주 자랑거리가 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다 이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우리 고향에 가봐라 그 지산자 유적지 봐보면 우리 할아버지 세 분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에 봉신했다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정신력이 지고 자랑거리고 동시에 그런 마음이 전부 하나에 의 모을 수 있는 헌척 제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뭐 앞으로 이제 총생들이 더 훌륭한 그유적지를 보관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내가 판단하기에는 과거에도 그런 참 하나의 역사입니다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약간 되는 역사는 있어야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정말 참, 마음이 이상한데 흐물, 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정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에 의사, 의사 입장 안건이 나오겠지만, 이제 저렇게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여서 계속 비가리나 이제 보정한 데 열어보시죠. 이렇게 해 주시고, 제가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고르니까 바로 회수으로 들어가죠. 이좀 서브체라는데 <웃음> 우선 보고 해야 할 사항으로서 일단 <웃음> 나왔 2011년도 사업 집행 경과보고, 경업 결과가 경과보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같그 있지만은 그냥 사업 자체만 몇가지 예를 해서 경과보고 가려고 합니다. 예, 작년 7월 10일날 우리 이사위를 소집해가지고 냉년도 사업 그때 2012년도 사업으로 룸하자고 결의했어요. 그 결의한 것을 이번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경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야성대재가 보수공사. 이번에 이제 담장하고 대문 설치나 담장도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장비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재입치로 옮겨가지고, 와비도 세우고, 이제 불에서 하고 바닥 도위 해서, 아주, 예부에서볼 때, 좀훌륭하다할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말씀드리면, 한 3,330여만이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 검사가 보고 가는 모습니다만 담장어대문 보수비가 대략 2,800여만. 원 그리고 세 장기 이설비가 510만. 원이 중에서는 가분이가 150만을 내놔서, 그러니까 포함해서 512만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건 이제, 그 기아인공 우리 손중의이억을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 우리 저, 좌회성 동성이사 저, 저, 동선 이사가 맡아가지 직접 완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채권 사업되게 위한 사업 실질로는 연동물 요리 보수공사. 부채기로 말씀드리면, 재루에 지곡공 할아버지. 그분의 석축.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인 승자정, 승자송, 승자정 때할아버지의 담비를 했는데, 담비를 미스 받아내지 만 아주 훌륭해 어죠 사실 이거는 사업이 안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업자가 다른데 다해 줬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마치 묘가 있는 것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완료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 할아버지 이보공호 할아버지 밑에 큰아들이 장남 이제 조남마 하면 헌자 할아버지 인데 우리가 큰집 할아버지 그냥 그 밑에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대에게 그 그는 쌍봉을 했어요 합봉이 아니라 쌍봉이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당초에는 열자 분리석을 하기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초라해 대기계약이 좀덜잘 됐으면 열차가 밀려버렸습니다 당초에 여러분들하고 사업계획 보기 전에 그냥 중간에 추가 공사를 했다야지열자 그 열차가 밀려버렸고 석주 공사는 눈이 있는데 당초에 살수 없었는지 그 위에 직업 할아버지만 석주해 놓고 우리 큰 할아버지 석주를 놔두면 그냥 원양식 아두었고그문제가 놓을까 해버렸지 않 해가지고, 해버리고 중간에 이상이다보을 했습니다만, 청주가 아원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한 것이, 당초에 3천만 원을 계약했는데, 에, 300만 원이, 그 아까 그 추가 공사, 로 이거 인해서 3,300으로 천 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체 사업 계획으로 해서 제일 큰 지산사 유적기, 유적조 공사, 유적, 지인기 라고랬네요 <웃음> 구적지 봉사. 예, 이 봉사를 사실은 그 대로가 말했습니다. 첫 번에 그 여러분들이 예, 작년 10일, 7월 10일 자 아니, 3, 저 금년 3월 3일자 회의에서 예, 모든 봉사는 그때 동의한테 수임한다하고 작년 7월 10일부터 해서 다시. 예, 네, 재확인을 했는데 내 동생이 그걸 맡고 보니까 나오고 천도 우 집에 있으면서 상의를 해서 쭉 해나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라 안다면서요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용역을 맡해야 돼요. 그게층에 권리자를 처빙을 해서 입차해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설계를 다 해가지고 그 설계가 다확정되면은 업자 없자, 설계 하고 업자는 그 설계대로만 하고 우리는 감동 만하면 돼요 그설계 흔히 냐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당초에 영역을 못믿사어죠안맺겠어요 왜냐 내 동생 입장에서는 시, 시, 시계를 하면 설계밑에게 해가지고 감동하면 수, 수, 수월, 수월한데 내가 반대했어요 우리 동생 그러지 말았어요 고생되지만 직접 기초공사는 그냥 지영을 하세요 그 이유는 조건이 좋아요 여기 가서 돌상이 있거든 이 도사는 우리가 마른장 도락기 있는 요건이 있고 또내분권 회사가 있어 그거 불려보라 그러면은 중요 자재인 도로고 내밀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직접 주는 거 좋겠다 그 동작을 애께되겠다 또한 나는 첫 번에 석주를 은행한다고 영역에서 딱 설계했지만 하다 보면은 또 키워야 될 상황이 있어 그러면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보통 업자들 은 한번 맞다 가지고 그 다음에 네. 어디서 충당하냐면 설계변경에서 충당합니다 그러고 막 내가 공무원일 때 많이 해봤는데 그 감독을 하고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첫 번에 예를 들어서 어, 석축을 길이 20m로 하기로 가정없다 그런데 하다보면 좀늘어나야되겠습 그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업자가 다툼 생깁니다 첫 번에 입찰할 때는 보한도 얼마가 는데 이제는 시세보라고 안 되겠다 얼마 내라고안 되겠어 이이집 진짜야 이 그 약한 것이 기초공사는 직접 통제, 직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뭐, 여, 고양이 했지만, 우리 아족도 그렇지만큰 눈, 사업자 눈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일은 시작했는데, 눈다안만들안고 있어요. 함께, 강제에서 꼭 6시 반에 나옵니다. 나 동생, 내 동생 6시부터, 아파트 같이, 꼭 침수 같이 했는데. 그럼 여기 7시 반에 와야 돼. 우리가 와야 일이 돼야, 지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자 놀고 있어 그 우리가 와서 시려야 해 그런 과정에서 애도 많은 지참모다 고생했지만 여기 지원이야 돼. 이문제야지 진짜 퍼센트 석축할 때는 한 낮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몇개 가지고 도, 도자 한대 가지고 한3일해볼때심치지안가 죽었어 아 이런 가이한 날을 꼭 내가 차 안에서 시간을 재 봤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33분이 걸려 그 사람들이 야 날려준 게 좋지.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좋게 해보려고. 그것이 문제야 돼. 속게 좋은 사람이야. 기술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냥 차에서 보면 미치겠어. 동생이 이제 밖에 앞에 지도 그냥 내가 이렇게 쫓아리자뭐 아들 치지. 빨리 놔보라.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이 좋게 해라. 아니, 너가 한 듯이 해보라. 막, 그렇게 막, 벌어쳐가지고 한 사람이 안 돼서. 부디를 부리가 어떻게든 막, 그냥 쟁쟁이되겠어 그 이제 또 우리가 지금 또한번 불렀어요. 이제 한 사람은 이쪽에서 오고 한 사람은 이제 가운데 치고 근데 이쪽에 나 죽은 사람은 잘하더만. 요거 치칠만이사람본게안 되겠어요. 그렇게 경쟁의식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 그렇게 또뭘췄어요 나는 물하갈 거야. 나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석두검사를 마치고 그것이 도자가 연 27일이 안 했어요. 두 대가 연이 27일이라고. 그제다집중 펑펑 하한데 그리고 이제 돌은 이제 팍로 이제 장소가 좁으니까 한 번에 시간이 쪼 없어. 그렇게 갑짜있는건 좋다고 그러지저놈만 하면 이제 아재가 서로 갖고 있잖아. 팍 옮자고 와. 시까지 걸그 돌이 아마 그 잘못을 하면 26 27 27 2 6 27때큰27 그렇게 해서 해놓고 보니까, 아, 지경 잘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저, 저, 마을 입구 들어갔는데 시정 하나 지었더만, 내가 들으니까 그 설계비를 300만 원 줬다고 그래. 설계비 300만 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그 답이 천만 이상 이었요 천만 그리고 또 이게 뭐냐, 우리가 지경함으로써 돌공장에서 좀펠리바이라 지금 많이 받을 수가 없어 그냥 원가로 재으면 그래서 원가로 해서 이제 아저 같이 나는 그이에 가면 꼭 누구 데리고 갑니다 단둘이 아니면 내 돈이 를 쓰고 있고 아저씨 데고 가서 사장하고 박탈하고 참 고맙더라고 안 돼서 자계산내 됐다 그래서 저번에 이윤 붙여갖고 정상적으로 아가씨 뺀때는 530원에 나고 나는 200에서 3 0 0원 도울까 봐 그래야 이게 나름대로 이력을 지금 왔고 놓고 자꾸 까고 까고 헌파인데 아, 크, 안 되겠다. 그래서, 네, 박사님, 그러지 말고, 이은 붙지 말고 실, 실, 실질 값에, 원가로 해서 한번 빼주라. 그렇게 350만이 나와요. 그래. 그래서 내가, 내가 한 200을 원 계산, 큰일 났데 박사님, 그렇게 합시다. 나이 야재는 미안할게. 하이, 그리고350 줍시다. 그래. 줍시다. 그일난 아이, 제 초. 근데 너무나, 200을 한게 너무나, 350, 2을 너무나 한게그리고 그, 손이 서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말고 50더 줄게 250 하자 그경작점 밑에다가 자기가 쌓이하고250딱쌓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한 200만원 가차이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병화물에서 이제 적어도 1 0 0만 이상 이겨봤다 그러면서 우리 원들로 했다 내원들로 했다 그런 역경이 있다면서 자랑이야라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비유가건축공사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에, 3월 3일날 뭐다 천부 열열 열매 모여가지고 열 자리에서 내 동생이 업자 두 놓아갖고 비각 근처 사람 일일이 전액 다 따지면 안 되던데 기 번지 있어. 그래가지고 결과로 그 당초에 비각을 200 3 0만원2 0 3 0만원 그렇게 하게 됐어. 근데 하자 보니까 지붕이 좀 크게 욕심 이 생겨. 그자 그 그, 고목수가, 그, 문화재 자격이 있는 목숨, 나는 앞으로 이제 문화재 만들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재, 그 사람은 문화재 시임사인 것도 많이 했지만, 전를 많이 지었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 광, 희한 사람입니다. 좋은 묘 그, 누구 그, 소개받았고, 요 한국제 문제, 제재소, 사장한테 내가 알레, 전화를 물어가지고, 당신의 제목 거래할 때, 문화재 찍어본 목숨 하나 소개해 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 선정했는데, 진짜 말이야. 첫번에 나는 이제, 건축사회 사묵장 되어있었기 때문에, 순천 거래에서 문화재, 에, 치구거는 음. 목도가, 목도가 있다고 해서, 순천 건축사회 사묵장 무 내가 왔 때문에, 전화가 하나 틀린다고 할 때, 검사가 뭐 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전 오라고, 요 사람 오후에라고 했어요. 오전 오는 사람이 제대로 250만 나오는지, 2,500만 나오는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서고 오후에는 여차로 그냥 오지 말하겠다 이제 고목수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은 요사람도 칭찬해 그래서 품증이 사람은 왜이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뛰어붙은 여사람이 자 여자, 요사람이 그2 3 0 0만나 나와서 다 가볍게 일부러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이사람이 훨씬 능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갓으로 회장님 문화재가 한다면 서울이 때 조금 키는 것똑 같습니다 그냥 화려 그래서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 얼마 초과 됐냐 하면 은 220만원 초과 됐어요 그래서 2,300만원이 2,520만원 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석조공사 이 이제 석조공사는 문화재많이일부사람추 출해하시는데 몰라 그래서 내가 감상할때이 고목수가 문화재들그사람 연기가 될것 같아 그래서 고목사한테 여보시오 당신도 이제 문화재에 많이 치고있기때문에 석공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오 그렇게 소개해 주시 전라북 <웃음> 육상에 있는 사람 그 이번에 치급고 있던 그 사람을 소개해 주 그래서 그 사람은 데리고 내 동생이 제금산부터 가보고 몇권도 데리고 어있더만 타지는 게 괜찮았죠. 그래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첫번에 5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 놈을 4천만 원에 깎지 않게 안 돼가지고 4,300까지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4 3 0 0에그제 이제 그쪽 무시한게 설계를 제대로 받았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추가가 얼마 추가했냐면은 360만 원추가했어요 뭐냐. 첫번에 내 동생이 설계한 것은 입구에서 그, 올라가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게, 의식이 올라가는 게, 계단이, 길에 옥중생각 했는데, 막상, 성토를 해놓고, 각적으로, 못 걸어가. 근데, 계단을 할 수밖에 없어. 요 그래서, 이제, 계단 추가비로 해서, 이것이, 360만 원 나왔어. 그런데, 이제, 300, 깎을 남게, 무엇이냐 하면, 저, 유업인를유업비를 요, 옮기는데, 그때, 그, 저, 크레인 오고, 오버, 임보 오고서 아마, 탈에 들었을 것 그럼, 다락 같은 게, 내 동생이, 나만 닦고, 좋다고 그 얘기를 안할때 무조건 3 0 0 0 0 그래 0그0 0 0 0내이0 0이0 0 0 그래서 0 5 0 0 0 0 0 0 0지고0다 세계 공사로 마0 0 0 0습니다0이0 0 0 0이0 0 0 0기타0 0 0 0 0 0 0 0 기타상에 말씀하시0 0요0 0 0 0기0 0 0 0 0 0 0 0 0 0 0 0니다0 0 0 0 0 0고이0 0 0 0 0 0 0 0 0하0 0 0 0 0가0 0 0 0 0 0 0 0 0 0 0 0 0 0 네, 예, 아까도 정가 보고는 이상 말씀 드렸고 이제 두째는 2011년도 예산 집행 감사 보고. 여기서 2011년도라고 하 것은 우리 해계 연도가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3월 말까지가 해계 연도예요. 그렇게 해계 연도라서 2011년도 예산 집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논문 감사서 감사 보고 다시 하시지. 예? 아, 감사 보고요? 논이가 예, 충서, 순서 순서아니라 어, <웃음> 이제, 감사 보고를, 감사를 했는데요. 어, 모든 이제 서류하고, 도장, 통장, 세밀하셔가지고, 여기 회장님께서 아주 세밀하셔요. 세밀하게, 완전 무결하게 다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측에 보면은, 어 감사는 수시로 감사를 해서 총회에 보고한다 그래가지고, 총회 때 보고하려고 그 모든 자료를 제 나름대로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모레 이렇게 총회 때 전체 사람들 다 왔을 때 그때 전체 인구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를... 지금 서류가 안돼 있어? 아니 서류는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얻은 것은 내내 회장 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오늘 이사회가 총회 이사회 같은 선택하자 이유는 뭐냐 총회는 오전에 지금 자야 쉽게 모시고, 엿는 걸 모시고, 촉발해. 시간이. 그래갖고, 여기서 한시부터 총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외지에서 오고 죽으면, 그날은 축제로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할수있 그날 그냥 무대는벗으면안될것 같아서, 이사에서 하는 것을 거의 원한으로 하고 안으로 서 총이 내려갖고, 어찌냐, 저 물으면 좋다고 하면, 야, 도대방넘어가라고 그래서 여기서 감사 보고 나 해주면, 그때 감사 봉고 시간을 전략하겠다. 는 실제 이제 그때 총에 있는 감사 보고는 이렇게 그달 오면은 본 용기 한 장에다가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간을 많이 안, 안 뺏을 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았어요. 네. 자, 그럼 그렇게 넘어갑시다. 감사 보고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기것은 오늘은 뭐 결이나 의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회에는 그 총의 부를 안건을 의결라 안을 만듭니다. 결의가 아니에요 <웃음> 어디까지나 이사회에서는 총의 부여한 안을 여기서 결의를 해 가지고 현지 부터 있거든 어, 이사회 일부에 가서 총의 부여한 안건 결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안을 이렇게 딱 만들고 총에 와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결의해서 안으로 내립니다 어찌어 그래갖고 좋다고 하면 박범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넘려놓는 거죠 오늘 안이라는 것을 염대두고 얘기해 주시기 자, 그러면, <웃음> 아까 그 서주에, 뭐, 얘기 했습니다. 나이것서 이제, 의결상에 들어가기 전에, 한나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떻게 모임이냐, 그, 한나 종친회라는 것은, 일가가 하는 모임이거든. 종친. 그, 종친회는 일가 모임과 동시에, 문중이야 한, 문, 문 안에 있는, 집안 식구들 모임.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족회이다, 이거니 한 가족이 해야 그러면, 내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끼리 모는 회의에서, 아, 웃으면서 오신오신 해야지, 뭐, 어쩌고 하게 한 고상에다 그릴 일로 없겠지만은, 그냥 이견이 다르다 콕콕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웃어가면서, 하기 여행뿐이 해야 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핸드폰도 다꺼버고 정중해야 되니까 다꺼고 그러고, 특별한 경우에는 밖에, 들장난 하지 말라. 그, 이, 해가 산만해 그러고, 반다시, 회의할 때는 회장한테 바를 걸 얻어. 그래야지 질서가 위에 되는말빼 그래갖고, 얻는데, 해장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별해서 이제 바른 길을 를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사람은 그냥 말하고 싶은 게 그냥 보충, 보충하다 보면 한 사람이 많이 나와. 그럼 회의 해 진행 안 돼. 그럴 때는 회장이 그만 토라해서 그냥 한단 말이야. <웃음> 그래서, 내가 사제해 주게, 그것은, 회장이 판례라고, 너무 질다. 중복이다 하면, 그말할수 없으면 딱, 중시해 주고. 반드시, 얘기하려면, 반응을 얻어 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은 두번 했으니까, 안 되겠다 하면, 내가 상대, 새로운 사람 주고, 불태워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뭐, 그렇게 빨리 끝내. 자, 그래, 의결상 안건으로 인해 첫째, 해치 개정권. 응, 해치 개정권. 요, 어, 그러기 전에, 의결사항에 관해서는 제 주에 들어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제 주염은 자문위원 및 마을 종친 합동 자문 의로기라는 것을 붙습니다요 와, 엄청나네. 아무튼, 네. 그리고 내가 당속을 해야겠다. 아, 이거 또요 4월 13일날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자문도라고 사전에, 에, 이 그, 트리치 계정이라든가 등등, 사기 문제를 사전에 의견을 종합해 봤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이사에서 나름대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사에서 논의한 의견이 모았지만은, 뭐 안으로 확대해가지고, 총을 갖고 가서총알 박수만 쳐버려서, 음, 꺼내줬다. 그런 의도로 내가 그, 어, 4월 13일날, 자문위원, 이, 두, 두, 두 분이, 우리 시장이나은 오늘 또 그, 1년도 못 하고 그하 동식이성은 이제 앞에서 이모고 있고 또이 동생은 또사진이안 나온 것 같고 지인아 앞에 있고 네, 명분상 해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의미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 고향에 사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이 부자이 있게 같이 좀 모이도록 해갖고 싹그 모였는데 그때 참선 사람 누구냐게 하면 명섭이 기원이 이제 존치 성장합니다 도군감이 네. 네. 인섭이 동명이 문기 금원이병원이 상기, 한호 남기, 성수, 동선, 성완, 서울의 제일이내 동생 그리고 이제 아까 강원 장인위원 강원씨하고 시장의 동생하고 해서 총 18명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그회칙도 이제 바꿔야 되겠고 또 미리 얘기한다면 이번에 이제 내가 건강상도 더 이상 회장 못 얻었어 응? 나한테 더 거면 봐라. 그냥 내가 나이가 83시야. 정신이 흐려. 내가 앞으로 살면 2년이 32, 30, 32 못해. 나도 내 시간을 가져야 지 그러나 니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내가, 내가 정신적으로 좀온게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나름대로 한 5년간 일을 흘만치 했어요 진짜 흘만치 했습니다. 이만 얘기 좀 이번에 마지막에 내 속으로는 참1 0를 경비해서 내 동생하고 무렇게 보관을 자꾸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헐맞게 했어요. 이아은 백일이 없어. 물론 소식이 그쪽으서 그렇죠. 운중이도 헐맞게 했고 나도 나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근데 가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낫시겠다 해서 그 마음을 넣었을 때 문의를 다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회장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인성문제도 있어야 되겠어요. 그이견을 한번 들어봤을 때내 전도 뭐 해가지고 그런 것을 지금 이제 해외로 내가 명확갖고싶은이거낭독해드립니 그래서 18명이 참석을 했고, 그러면 그 자문 내용은 첫째, 해측 개정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 딱 1년이, 작년, 4월 3일날, 장립총회 해가지고, 내가 회장으로 선임하가지고딱한 1년 아니면 1년을 해보니까, 해측에 손벌 것이 많이 있지만, 단, 단한 가지가 있더라고. 뭐냐, 부회장을 말이야, 부러대서. 내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때 그, 그, 4월 3일날 창의 총해 해가지고 2 8일날 한동안에 도다사라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는 밤잠을 앉아가면서 혼자 대책 만들고, 뭐 살아보니까 미워진 말이야. 회장, 그 살아보니까, 딱 미원님 맞이요 나는 키워드 했지만. 그때 회장을, 의례적으로부회장 하나 했는데, 내가 해본 게둘이사야더라고그 왜냐? 실제 일은 고향에 선단 말이야 서요. 고향에 서요저 고향에, 뭐냐? 고향사람들이 그 봐. 절대 누가 해적을 했든 간에, 고향의 부회장 하나 둬야 되겠다. 고향에. 고향의 부회장은, 근데. 네. 고향은 내 개인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인을 했는데, 내, 내 개인은, 그, 큰문 중에 매년 종사해도실장을잘한 사람이 했다야 되겠다. 그래야 실제했다위 해서, 내 속으로 그때 이제, 그, 문기아재를 나와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들만, 전제 내 생각 똑같지, 문기아재를. 그 다음에 나온다만. 그, 외부, 외지 회원은, 외지 이제 섭외나 이런 것이지 문제인데, 문제 이제 관계를 계고 없어. 해외 운영 문제, 용어 문제 있지. 그, 가만 생각할 때, 그, 내원 총무이사가, 내가 생각할 저일 것 같아. 그, 딱 또, 그거를, 이제, 다음에 이제, 이니도 그거 딱 지목해. 이런 등등. 그래서 이제, 그, 인적 선임에 대한 이견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회집 개념 내용을 먼저, 순서로 말씀드리면은, 부회장 한나을 그래서 둘러뒀다면 해치해야 됩니다. 해치 안에 가서. 그리고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두야 되더라 왜냐하면, 이제 고문은 회장 한 사람이 자동 고문이지만 규정에 추대된다. 이제 그러면 고문도 있어야 되고 자문도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아주 명분상, 명분상 규정으로 해서 팔조에다가 그냥 고문 및 자문위원 설치라는 버 없어요. 합바퀴 흐르게 됐어요. 감사인물을 수시감사에서 정기감사로 단일화해뤄습니다왜냐하면 감사가 수시감사라는게 필요할 때 감사가 끝나면 보다 보면 안볼 수가 없잖요 그러다 보면 그 갈등이 생겨 예를 들어 이번 경우 잠깐 내가 들었는데 이하는 과장인지 필요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감사다보면 차지 있단 말이야 그 어느 어느 혜택을 막는하고 감사는 형식상 수시라 하지만 거의 결산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것을 앞으로 이것을 현실 운영에 해서 수시를 빼버리고 전진하면서 한번 맞아 그렇게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포기하고 그렇게 안으로 해서 내놨고 음, 그러고 이제 이거 음, 그러고 그렇게 구회장 불 붓는 문제, 공은 자문용 설치 문제, 감사 단위가이세 가지가 회칙 개정 내용입니다. 땅없어요 그런 데게칙 양도에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회칙이 개정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회칙 개정되면, 당시 임원한 일과 사퇴는 것이 관행입니다. 정들 앞에 국무인들도 사퇴하고, 그래서, 네. 에 총회에서, 총회 당시까지 임원들은 일과 사퇴 결의를 해부르고 동시에 선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뜻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의가 안됩니다. 속에서 결지 그렇게 이견을은다 하는 얘입니다 그래서 회장 이하 전 임원 사퇴하는 것을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종친 회장과 종친 회장과 임원 선임에 관한 의견 수렴. 이것이 제중요합니다 이제 나는 어차피 내가 그만둔다 하니까 회장 누구를 해야 할 것이냐 부회장은 부인데 누구를 해야 할 것이냐 또 감사는 누구를 해야 할 것이냐 이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이전에 요거 좀 중점적으로 이토저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1 8 명이 뭐 해가지고 각기 이건 종합했는데 그때 그 해룡 남도의 대주머니 회장 문제는 이렇게 지방이 됐어요. 회장이 어떤 사람 찍었냐 나는 이제 얘기해봐라 그 한테 지원 지원 전통 시람들지원이냐 문제, 문제 있는 데두 분이 제안하기를 회장은 동치내 참여 열성과 회의 운영 능력 그리고 사심 없이 깨끗하고 자기 희생 정신과 또 지역사회 말하자면 한편관리의 분단이라는가 지원이 유대가 있는 각기 유대가 있는 있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가분이가 적응자라 생각한다 이렇게 두 분이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에, 생각한다 그렇게 가본이 그 이유를 왜 가본이를 채용하냐 추천해야 하고 이유를 달성한 사람들 뭐냐 가본이는 농림식산부 한평소장 재임시에 한평군단의 기관장과 유대가 있고 또출주소에때자야시쉴 때마다 네번 나도 네번 와갖고 꼭 공천해서 보증을 내놓고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이번에. 그유적지 보건때도 바쁜데도 꼭두 번을 두 차례나 간식 사갖고 정려를해주라고 그런 그 성의로 봐서 사심 없이 문중사를 잘 해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보니 추천한다 이렇게 추천을 그 이유로 설명하 그래서 어찌냐고 내가 모르니까 가본일를 회장으로 추천하자는 참석자 전원이 <웃음> 똑같은 의견으로 이견이 종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회장 부회장은 두 분이 누구나 할 것이냐 그렇게 시장이 오고 <웃음> 환호 둘이가 이견을 제시해하기요한 사람은 마을 거주 부회장은 뭉기로 하고 타지 거주 부회장은 어원이가 적임임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참석자 전원이 똑같은 이을 좋다 하는 이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감사 감사는 이제, 이국에 참고 사표냈으면 새롭다, 서있는 겁니다. 다시 혈망정 해야 참고 사표냈으니까. 감사는, 그 어머니하고 한호가 의견 내기를 큰집 손으로 성술했으면 좋겠고, 이제 큰집하고 작은 집 하나씩 해야 될게 좋겠고, 작은 집 손으로 상기가 적은자라는 의견을 어, 내놓으니까 참석자 전원이 좋다. 그렇게는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그 다음에, 감사는 이사, 이사는 어게 것이냐. 현 이사를 그대로 하되, 감사로 선출될 성수, 상기 후임은 감사에서 경질된 문명의중년이를추대해가고그 숫자로 채우자. 그독다 하고, 만회했죠. 이제 뭐가십시 결의가 아닙니다. 어제 이견이 종합됐다는 겁니다. 결의권이 어땠니까? 그렇게 해서 임원소치를 마치고, 다음에 이제 지산사 유적지 사후관리에 관한 의견을 또 물어봤습니다 자 지산사를 제금후경제어하는데유적 관리 잘 해야 할거 아니냐 또 내가 안에 내는 의견을 묻은 거냐 지산사 유사를 따로 성인를 주자 원칙적으로는 치산도큰집을서보지만큰 그 집의 유사 따로 있고 통해서어 여러 말 전당할 때 유사를 줘야 돼. 헷갈리면 관리가 안돼그렇게 아니고 전당의사를 세워주자 내게 내아 아닙니다 대. 어디까지나 재산사 유적기에 <웃음> 참여를 참해 가지고 고생을 한 사람이냐 그가질을 알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려면 첫째 내가 이사 되고 싶다 내가 되정 내가 살을 아니까 그 다음에 문기 교원이 두 분이 있어 우론다 휘청했지만 이사 직접 참여했어 그래 애정이 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선의하는 데 그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됐 그렇죠? 좋다 하고 이견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예그러고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은 그렇게 선의로 하되 관리 기금 있어야 될거 아니야 운영 기금이 돈이 있어야지 못가져올 것이야 그럼 이것도 큰 금융에다 엄청 넣어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 냈으면 헷갈려갖고 또 많이 그래 웃기지만 금이 재산이 많이 하나 받다 놨을 때는 이제 이것까지 관리 기금 없어져 그래서 요거목 몫을 그냥 기금으로 따로 거기서 분리해서 이해가지고 별도로 관리하자 해서 내가 5천만 원최소한자 기금으로, 기금으로. 기금으로. 5천만원 기금을 띄어서 정기적금을 하던서 선이 유사선공유는넣어놓고 운영은 5천만원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1년에면 200여원 나오고 현재 유료고 그러면 그는 가지고 저 제사를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보통 두번인데 봄은 이번에그 무엇이 요전에서 모신게 필요 없고 가을에는 추석에 여쭤보는데 추석에 한번 모시자 그러면, 제, 제사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연일에 예, 예, 맞아요. 어, 그래. 그래서 이제, 이병0원의 예산, 기금은 못 써. 다 묶어놓고, 그 어, 이제 못 써. 그래갖고, 이자 가지고 제사도 못시고 풀도 메고, 나무도 그 전제하고, 등등.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 좋, 좋다 하는 다 하는 이전도 다수연이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는, 지금 유업이각을 단청을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 단청을 해야 제대로 그냥, 그, 아까, 건물이 진짜로 나와요. 근데 이것이 당장 안 된다. 왜냐하면, 원래 야 돼, 몰라야 돼. 근데 원칙으로 하 고목수 말이면 2년을 몰려야 든지 여기는 바람이 탈통한 게 1개만 돼야 되겠다. 탈청, 단청. 그래서 이제 몇년에몇년에 단청비를 물어봤어. 그 고목수가 지가 절에 반인데얼마든에한 게, 책 보려면 2천만 원 된다고 그래. 내가 논의 없어. 아, 요새 집 짓는지도 말이야. 2천 원, 2천 원, 어떻게 이거 단청이 이거 맞느냐. 아, 최고입니다. 그럼 얼마 들면 그냥 한 천오백 정도 받으시오 그것도 많다라는 게안되니보완지만그 보통 기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가서 또역제자 선정 하제이고 상기를 했지만은 일단 단청 비로에서 몇년해서 이번에 천오백만 원합아니 좋다. 그렇게 이제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무을논의냐면 자, 그러면 이번 사업 과정에서 공급에간섭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그때가 제안했어요. 공노패그인적으로내 동생입니다마는 무적지 기획하고 비임을 만들고 하는 모든 일을 수임을 누리 했는지 정확하게 공사 감독관에서첫 번에 와서 20일간 있었고 이번에 마지막에 24일이 있었어요 44일간에 주재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을 배0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총 51일을 51일 공사했어요 또. 동생그렇 됐으면서 비용 뭐냐 원원에까지 오는 휴발때 8만 교통비 1 9천 9천 9통9통9그 9천 9두9 그리고 이제 9천 9천 9천 9천 9천 9천 9두9이9 낮에는 문천 9천 9천 9얻어먹 9천 9까그천9 나오고 9천 9천 9천 돼가 9천 9천 9천 는천 9천 9천 9천 9천 9천 9일을천 9천 공사감독만 해서 43일인데 그놈을 공사감독 비어서 최소한 7만원 준다더라도 300만원 사실 나하고 두는게 600만원이지 그렇게 한내 동생에서 공로패 하나 주는 것은 뭐 하지 않냐 뭐다이해서 줬겠다 그래서 공로패를 하나 주었습니다 근데 내 동생이 그 이상을 세웠다 아니. 내가 돈 벌려고 왔었어 조상 일하고 형님 도기에서 형님이 나이 든도되있 내가 뭔지랄고 하면 수원서 에가지고 이러고 있겠소 저 눈물이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문중인이공략하나 거두고 가면 은 집에 놔두고 아 아무것도 했다 하면서 그것을 만족하려 합니다. 그거 한나 해갖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 또왜 그러면 그날 이제 마을 회의를 했냐는 게 이유가 있어요. 동생이 하도 오신 게 내일 올라 가야 돼. 그러면 오늘 이사이까지 있으려면 안 돼. 그런데 동생이 결산 보고를 오일려 해갖고 해보고 거기서 올라가려고 그래서 그날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고생하다가 그이잖날 그냥 이제 마을 회의하고 하고 이는그 다음 날올라 그래서 동생한테 공로표를 주었고, 감사패 그, 비각, 비진상 고건축, 의뢰 주는 것이지만,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감사한 뱀. 또, 연화석제 그돌공사참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 의뢰적으 주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여러분들, 데리해서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원사장, 여기 이제 박내, 아까 얘기했지만, 참 그, 700만원 가짜원들이 우리한테. 그 도자도 큰 포크레이드 이틀을 그냥 무너뜨고 아, 진짜 니다어요그 그 사람도 죄었어요. 그래서 감사표준자 세 사람을 사실은 총에서줘야 되는데 그그 그, 나주 전라북도오라 곤란해. 여기는 가지고 지만 한나는 그냥 한푼 조을다 해서 그냥 열여덟 분이자 죽고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종친의 홍보공로자 상기 보상금 100만원 지급하자 하는데 이게 일치가 있어요 왜냐 상기가 알게 모르게 우리 문의 홍보를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 컴퓨터는 명인입니다 봉사입니 그런데 그 우리 호남종친의 정강아 씨라고 그전회장한 그 사람이 그게 더잘 알거든 이따가 전화와 하따 대단하시다 아저씨 뭐여 그니까 그 상기가 전부 카페다가 올린 마이야 나도 모르 뭐 그래서 아 알게 모르게 상대가 엄청나게 우리 그 문중에 서 공부를 해 주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은 대해서사진 찍어야 됩니다. 여러 각 사진 찍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비용이 들 것이고 그래서 이제까지 몇 년에 있는 것을 100만로 줘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자고 이제 모아됐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까지 편집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다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계에서 따로 결집해 되는요 <웃음> 아,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여섯째, 여섯째, 문 논의냐면, 종친회장 동주 공적비를 세우지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그 자리 안에서 난감한다만은, 나를 앉혀놓고 보다 얘기 해버려. 어없는나가다가 그 또, 또, 듣고 있었죠. 근데 이유는 뭐냐? 뭐다이유가 지산사 유적기 복원을 비롯해서, 마을 유적기도 세우고, 주포공, 묘역, 석주, 아니, 면역도 새로 만들고 대밭 해갖고 만들고 또 자야 성계재나 땅장도 보수하고 를또 직업군 할아버지도 석축도 하고 백인 정각 조경도 하고 흰목재가 보수 하고서 우리 집안인가 일단은 크게 와적게와 들어도 흰목재 보수를 하고 또종친의 해를 창립을 하고 그리고 직업군 중 재산 10억 5천만 원을 조성을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 이상적 업적인 사람이 지않냐 손, 한 바탕 안고, 그, 나이마 고생했으니, 빚을 세우지 않은 얘기가 나와. 나안주려고 얘기해도 마.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는, 내집도에 나, 한번 생각해봤어요. 응? 나도 받을만 하라고 했 나도 공직판을 받을만 하라. 내가 거기서 조금만 돈을 받던다 모르지만, 천혀 공사를 했고, 그것도 이번 뿐만 아니라 하루 5년 했기 때문에, 나도 을 받을만 다 받을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다, 이다 응?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조건을 달았어요. 두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째, 앞으로 문중일을 했다고 해서 공적 세우는 데는 상당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나처럼, 뭐, 뭐, 뭐, 뭐, 뭐, 그한단에아 객관적으로 대다고생하했다고 이렇게 일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업적을 거, 거미할 수 있는 일경에 한해서 세워야 돼. 너도나도 하면 내 세우지 마라. 그러면 동지도 없어 있고, 위원장도 같이 갖고 그 세우지 마라. 그렇죠서구계 되는 경우에는, 그, 몇시게내 네 동생이 이제 옆에 있다가, 여기서 몇시 잠을 얻어갖고 한다. 그런 니고 그렇게 또, 두째 조건. 공작비를 하고 서구대 절대 치산사 유적지 경, 경내는 안 된다. 유적지 경내는 안 돼. 경, 구근안 돼. 아, 요, 요것이 우리가 성기야. 우리 문 중에 성수로는 땅으로 해놨는데, 걷다가 공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동기기소 세다가. 공주는 욕먹지만은 사람보자욕대 그냥 딱 절대는 안 된다 안 된다 여부에이 이건 이건 하나 불문일로 앞봐야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절대 앞으로 공적은 절대 격관적으로 공적 20만원 했을 때 공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적으로도 정면이 있지 않는다 두 가지 조건 제시했어요 그렇게 그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일정원그 그, 사업추진위원회 거는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했는데 자문위원은 강원씨, 도씨 동식씨, 지씨로 하고 정도 똑같고, 동주 똑같고 추진위원장이 동주 강만생각 부위원장 하나더 그러니 라 지금 종선 하나 났다 내가 쓰던 아! 부위원장 죽었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안고 부위원장 부안 그래고 대종선 고 하죠 와세 이건 누가 뭐, 의견 안될거이다 해서 내해봤어요 근데 다들 와서 구경하고 다따 음, 했어요. 다 따로 그렇게 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쭉 보고를, 마을, 그 아까 1 8이 모였을 예, 뭐다, 이견을 모으 결과를 방금 설명 했습니다. 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야 예, 대치에 따라 원 설명했고, 회원 성추구권 회장, 부회장 아까 여기서 마을사람들의 의견이 종합되었는데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의견에 동의 하는 것인지 의의가 있으면 있는 것인지 그걸 이것은 마을사람들의 열려드면서숙달 하지마 여기서 의견을 종합한 것이고 이사의 결의는 여기서 정확하게 다시는 결의해야 니까 의견을 이렇게 해보세요 의견 있습니다 여덟 좋다고 하면 그냥 여덟 결의를 바꾸고 넘어가고 아니, 그 자리다 하면 이견도 이렇게 하고, 자, 지금, 바로, 바로, 바로 들어가. 예, 됐어. 바로, 나한테 신청. 이게 포괄적으로, 김원선 <웃음> 그 일는 회장, 회장, 부회장, 강사, 이사, 장원위원 등등, 포괄적으로, 그냥, 회장 하나 할 것이야. 전반적으로, 그, 이견 제시해도 좋아고 그래. 그래. 김원선 일상해하 네. 이거 네. 기록해 네. 주세요. 네. 아니. 비록, 비록, 비록.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이 앞주에 18분이, 15분이 모여서 이렇게 힘다숙고하셔가지고제어대를 회장님, 또 부회장님, 감사님, 이사님 이렇게 거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거론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종치대를 뜻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운영해 나가며 있어서, 여기,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고문, 고문님들? 그러니까 자문위원님들이나 이사님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밑에 있는 최종적인 총회에서, 전체적인 총회에서, 이렇게, 안건이 나오고, 문제가 이렇게 추천이 되고, 회결이 회개, 돼야 되는데, 지금, 이사의 사람들 몇 분이서 모여가지고, 미리 입을 맞춰가지고, 총회날 빨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건 아무도 이렇게 설득력이 없고, 좀,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좀 이런 건 해서 안될일봤습니다제 생각은. 음. 어, 음? 그, 그, 거의, 죠이제 예. 이게, 이게. 어째, 음. 요, 제가, 얘는 동의, 제가 말씀 좀 드리려면, 아, 그래. <웃음> 지금, 우리가 이 사회보다 총회가 더 우계거든요? 총회가? 이 사회가 우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전부, 작년에, 참 총회를 했거든요? 그럼 올해가 이제 제 2대 총회입니다. 그 작년에 모든 것을 안건을 이임해줄 때는 회장님한테 이임해줄 때는 저기 신하고 상의를 잘해서 돈을 많이 협상을 잘하라는 의미로 사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회는 이미 사업 안건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 안했거든요 회장님이 혼자 다 모이라 해고 이사들 모여서 지금 7월달 해가지고 지난사 뭐 할아버지 일들 전부 일을 했습니다 그 돈이 내가 감사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썼다냐 2억 3천이가 4천원을 썼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올해 참고 있다가 올해 정식으로 자 작년에 우리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돈1 5억 5천원을 벌게 됐다 그러니 이 돈을 이러이러 방향으로 써야겠다 올해 사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지금 전부 사실 지산자 만들려고 해서 회장이 혼자 온 거예요 여기도 난단람 만들려고 의견 낸 사람 있는 거고 없잖아요 그리고 그돈 15억 5천이 나오면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응?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걸부터 노래가 고 해야 되는데 혼자 마음대로 다 썼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럼 우리는 지금 정부아서 당신 다 썼은 게다박수치곤다헛다리들이고 할아버지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상적인 절차 방법을 거쳐서 이미 돈을 써버렸습니다 이걸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회장권까지 다 알아서 전부 응? 다 회장님 혼자 알아서 지금 다 초치고 공치고 다했제 누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회장이가 무대견 제시해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 됐는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종치인지 아니면 경종주시 사장인지 아니면 개인 조직인지 이거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래서는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깨버렸고. 더 이상 노는 것이지도 않고, 저도 여기서 아재가 지금 상중인데, 내가 더 이상 입을 또 벌고 싶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정말 떠날 때 아름답게 떠나고, 자기가 내놓을 때 사심없이 정말 내놓는 사람이, 그 사람이 떠나갈 때뒤무시이 아름답거든요. 지금 떠나면서도 다 달려갖고, 회장까지 다 정해놓고, 떠나가면 이것이 좋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회장은. 자, 요즘, 만, 아, 여즘면 여기가 아니라, <웃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이에요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그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부터 논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자 전부 뭐였으니까 얼마를 쓰자 어디다 얼마를 쓰고 어디다 얼마를 쓰자 할아버지 일을 얼마 써야 되고 여기를 얼마 써야 되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해야지 응? 그런 과정이 안 거쳐서 가지고 도 그러니까 오늘 오지는 아뭐아셨죠 앞으로 남은 돈이 얼마다 총액 대고를 하고 이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쌔야 되시가? 이것부터 저기 돈다 써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이제, 못은 뒤에 지금 5억 5천, 5천 받아가지고요. 5억 5천 받아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남아있는 돈이 통장에 들어있는 2억 이어가고 또 4천만 아니 3천만 원하고 1,300만 원4월 19일부터 1,300만 원 나가지 그러니까 총 지출액이 3억 4천이고 5억 5천 받아가지고요. 3억 4천이고 지금 2억 2억 4니 낸. 네. 3억 천 쓰고 2억 4천 남아있었니다 이게 네. 동작이 알다 맞죠? 이, 그, 가, 알았어요. 맞지 않나요? 맞아요. 회장 입장에다 어,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답변을 했다니 내가 답변할 오해하지 말이야 나는 그 운명이나 이룬이가 아주 섭해. 왜냐? 특히 감사하는 것도 몇번 나왔어. 지금 이 그런 게안 나온 탓이야. 모르고 죽은 것이야. 나보다가 일방적으로 혼자 다 했다는 데아이라는증거를될지 자 7월 10일날 이사회를 내려가지고 사업객을 아까잖아 7월 10일날 이사회라고 맹련도 사업 뭐 말할 것이냐 자 자야 연동불 지사자 결정 사업객이 있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공사비나 업자를 어디서냐 할 것이냐 3월 3일날 이사회에서 해외로 감갖고 내려이거 이사회를 못해 줘자 그러면 모든 것은 동의한테 이하사그 처리가 됐어. 응? 그리고 그 들어봐. 모르겠네. 당신들이 모르겠지 뭐 그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총회 때야, 총회 때왜 이사들이 뭐 이사가 오게, 총회가 오게 돼? 이임원 했어. 들어봐. 무슨 이임원이 했어? 들어봤자. 들어 봐. 자아 그러니까. 나도 아직도 아직도. 아 그러니까 세 명이 들어가라니까 세 명이 또 들어봐. 세 명이 들어가라니까 3월3일날 사업계획에서 다. 결의에서결정 했고 이사회가 모두 예측본거는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정다그 예측에 규정이 있어 그 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이사회에결정 하고 업자 선정 문제는 3월 3일 날에서 동의한테 일임 해가지고 회장한테 일임 했어 근데 회장은 좋다 누구누구 상의한다고 나왔어요 응? 그 대신 상의해야 될 결의는 아니다 그렇게 했고 예산일체도 전부 유임을 했어 유임을 <웃음> 했어 그럼 그랬어요 누가 자네가 안 나와서 모르는 어디를 안 나왔어요? 회의 안나온는거이 회의, 용 3월 3일 오고 3월, 2, 3월 3, 3일 오고 일을 하지 마 그러니까 작년 1 아니, 올해, 올해 이제 정식으로 이 돈을 이렇게 쓰겠다고 이사들한테, 네. 회장한테 아니, 이름을 해 주시오. 한번 뭐, <웃음> 써야지.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다 써보고 이사들 오라했다고 해갖고, 네? <웃음> 그래 놓고도. 들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아재가. 아, 제 내가, 지금 이헌금에 대해서, 잘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아니, 저, 절차를 발았담드려정이 아, 아, 있다는 것이 아니거요 해봐, 얘기해봐. 아, 아니. 다, 사업계 승인하고, 다, 어, 어사업계가 총회 때 승인을 해야지, 총회 때 승인을 하면, 작년에, 작년 총회는 고래 하면서, 그것이 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 이사에서, 미임에서. 저사, 이사, 회측밥 회춥. 이사에다가. 아, 이렇게 이사가 오게 돼? 총회가 오게 돼? 아, 맞아. 그런, 아, 아, 그런 게 결이. 아, 아, 그러니까. 들어보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서 해야 되니까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음 껏다니야 되겠다. 자, 글로 끝내가판단나오겠 내가 뭐 예? 그안나고겠습니까안나오겠습안 나오겠습니까? 그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나오겠안나오까안나오겠습안나오겠나는겠습안 나오겠습니까? 이나그겠습안나오겠습니안 나오겠습니까? 안나오습니까안 나오겠습니까? 안서오겠습니까안나오겠습니나오겠습니 내중에 주는 추인을 받는다고 그랬어 추인! 예산의 추인을, 추인을 처음에부터 받아놓고 써야지 사서 불고 아. 나서 추인받는다고 회취가아니요회취 뭐. 가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한회취 가서 추인받다고 돼있당때? 아니 두구분에썼을 때는 추인을 받을 수 있지요. 아니 요 그것도 돼있어. 그러나 거. 2억 3천을 쓰면서 2억 3천 썼다고 추인해줬어. 아니 2억 3천 쓰는 그러니까 것을 정부 이사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니까 아이사들이 아니지 고아 결사목으로 이제 그간의 총 이건 그냥 본인 거죠. 이승것을나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가고 싶은데 있으니까 철차 다 밟았다는 그, 것은 그, 괜찮습니다. 아, 저다 밟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당신 마음로 진정한 사람 저기서 고 싶은 대로 하고 떠난다사회사람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들으 내가 마음대로 흔적이 다 마음대로 지금 마음대로 안없으면이거 지금 마음대로 심해서아봐 어색해. 그냥 고단이야차어 목을 해야 될거 아니야. 목감사하고저진싸우 싸우자는 건아니에요 그러나 아, 나왔다, 그, 아니, 이 네. 자리 났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응? 아, 아니, 정말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만해요. 그 말이에요, 말말 다음에. 그래, 그래, 자, 문 부인장님이 제가 지적을 하셨지만, 은 그전 이사회를 참석하신 분은 뭐,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내용인데책임없고 이사회도 원한대로 했을 거고, 이사회도 책임져본은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사 제가 네. 한말씀 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제가 회의책을 한번 읽어주세요 회의책 16조에요 네. 긴급사항 그러니까 기타 긴급사항해 가지고 혼세운영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회의의 결로 시행하되 추후 총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렇지그 2억 3억 쓴다는 것이 네. 적은 돈이어서 그놈을 긴급 미사일을 해갖고 써야 됩니까? 2억 3억 승인해 게 해야 될거 아니야 누가 승인 했어요? 사업을 저런 소리없어 응? 아, 3월 3억 승인이야 3억 3억 승인했다니까 회장님이 하시는 대로 했어 제가 야어 아, 문제... 내가 혼자 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요? 어, 자네 한 번에 나와봤는가나와봤냐고요 감히 내가 왜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어? 싸울 자리가 아니니까요. 조용히 아, 어, 저, 저 형님. 뭐, 요자리니요 아, 절대 이, 저, 다 두면 안, 안 됩니다. 가족적인 분위인데 가족적인 분위기로 간 것이 아니라, 네. 본인 마음대로 다 안아서. 누가 네. 남들이 아까 이 아, 얘기 들아요 여기 싸우려고, 저 여기서 다 이사를 해갖고 이렇게 했으면 썩었는데 어떻게 했냐고 여기서, 여기서 다 찬성을 함게 해야지 이놈을 덮어놓고 온건 아, 알았다고. 내가 알았다고그걸모르면 네. 어, 그래. 내가? 그것도 모르는 내가 본신이요? 제, 아, 제가 아니,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저, 저, 저, 네. 어? 저기 우리 저 일의 족장님이 그 신하하고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타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공로도 크고 또그 애착도 있지 않습니까? 어. 어, 동조아지가다 아, 혼자 있고 네, 혼자 있고서 우리를 이게 뭐? 회장님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조상에 대한 그런 거그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지산사라든가 그 지산사는 우리 모든 후손들의 한 자랑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상은 조금 저도 이회적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네, 절차? 아, 이, 이이 이사회에서 그, 통과한 것을 이렇게 이제 총회에서 그걸 결과를 붙여서 총에서 승인이 나야 네. 이제 이렇게 아, 되는 것은